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기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새끼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 혹은 뭐 새끼 손가락이나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이죠. 어, 새끼 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 그리고 혹은 이렇게 팔꿈치 팔뚝 아래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팔꿈치 쪽하고 새끼 손가락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저리거나 뭔가 느낌이 안 좋다거나. 어, 뭐 하여튼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약간 빨개진다든가 어떤 하여튼 저리거나 어떤 기분 나쁜 통증이죠 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운동을 하다 보면 혹은 뭐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런 통증이 올 수가 있는데 대부분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걸 막 디스크 쪽목 디스크 쪽으로 막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목 디스크로 인해서도 이렇게 손가락 저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렸듯이 목 디스크의 원인과 치료 뭐 이래서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것도 있고 목 디스크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니거든요. 근육만 조금 세워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목 디스크 쪽은 좀 그냥 운동으로 치료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더 안전합니다 그냥. 어. 이제 소, 손가락부터 이렇게 팔꿈치까지 이렇게 약간 이상한 기분 나쁜 통증 이거는 그 결국 이쪽에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돼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피가 잘 공급이 안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결국 새끼손가락을 굳이 써야 될 일이 별로 발생이 되지가 않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팔꿈치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면 지금 팔꿈치가 접히긴 접히는데 이 힘이 지금 이렇게 접는다 어떤 이렇게 움직인다 뭐 하여튼 팔을 이렇게 쓴다 이거는 그 위쪽 근육을 자꾸 사용하는 현상이거든요 그 팔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은 통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윗부분을 어 활용하는 근육이 있고 이 아랫부분을 사용하는 근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 능력으로 이렇게 밑으로 주먹을 쥐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윗부분을, 아랫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팔을 위로 이렇게 든다라는 건이 윗부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생활하실 때그 윗부분을 근육을 자꾸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뭐 50견이나 하여튼 이게 팔뚝, 이 윗부분이나 혹은 이 윗부분, 이런 통증들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이 윗부분으로 피가 많이 오는데, 이 아랫부분은 너무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혈액이 공급이 잘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서 피가 부족하면서 어떤 약간 염증성 통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염증성 통증을. 그러니까 피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면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개념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에 막 요산이 붓기도 하면서 이렇게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떤 손목 통증으로도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를 좀 공급을 해주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어 그냥 잠깐 어떠게 조치를 취해서 치료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최소한 이틀 삼일 정도 이렇게 해보시다 보면 제가 하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쪽 그러니까 이아랫 부분 이쪽으로 피를 공급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법적인 걸 자꾸 찾아들려고 하지 말고 치료 원리적인 혈액 순환 원리적인 부분을 자꾸 이해하시면 여러분 치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온몸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이러한 현상을 그러니까 피가 부족한 부분과 피가 너무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피가 부족한 부분이니까 피만 공급해주면 됩니다.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 그냥, 몇 가지 방법인니다좀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이 새끼 손가락이 아프다고, 새끼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해야 될까이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세 번째 손가락도 약간 연결이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위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팔꿈치까지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 보면 이 아래쪽 근육이 털털털털 거리고 움직입니다 보세요 그죠 그러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니까 이쪽으로 지금 피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 10번 20번 한다고 효과가 있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어, 받아들이신다면 관심을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 이쪽이 약간 묵직해지면서 통증이 사그라든다 이런 느낌이 와요. 어, 분명히 이거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그냥 뭐열 번, 스무 번 하고 에이 효과 없네 이런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이라도 이렇게 관심만 관심만 갖고 이거 움직이는 거 힘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힘든 거 아니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면 이쪽으로 계속 피가 공급이 됩니다. 피가 공급이 되니까 이쪽 라인을 통해서 옆구리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피가 공급이 되니까 여기 응?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또두 번째 방법은 약간 힘을 가해 주면 조금 더 빨라요 힘을 가해 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우리가 뭐, 뭐 주먹을 잡다 폈다뭐 예, 예, 하여튼 자 봅시다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양쪽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그는 겁니다 이게 가슴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그냥 너무 세게 당기면 약간, 어, 엉뚱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지그시, 그냥, 지그시를 당겨주면, 보세요. 이쪽 근육이, 자, 이쪽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죠? 보세요. 팔꿈치 쪽으로 이렇게. 그, 요쪽, 어, 쉬, 죄송합니다. 자. 어, 요쪽 근육이 움직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요쪽 근육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근육이 사용이 되니까 피가 그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 요건만 하지 말고, 또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끼고, 지그시, 지그시 당겨집니다. 근데 하데뭐또 가운데 손가락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까지도 이렇게 조금 조금 당겨주세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똑같이, 어, 너무 그냥 몇번 해보고 그만두지 마시고 그 생각 가운데 생각 나면 한 번씩 해주시면 한 이틀 삼일 지나면 이렇게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가 안 와서 그렇다라는 거 어, 되게 간단해요. 그죠? 또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좀 강하게 그러니까 반대 손으로, 그죠 만약에 왼손 제가 이 손이 왼손이니까 왼손이 아프다 왼손가락이 아프다 이렇게 왼손 잡기 손가락로 버티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좀힘이 느껴지도록 힘이 가야 피가 오니까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혹은 바깥쪽으로도 이렇게 좀 밀어주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 손가락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해주면 이것도 하나의 응용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피를 좀 넣어주는 거죠. 그죠? 어 혹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책상 같은 게 있다. 만약 에 앞에 이제 책상 같은 게 있다 이러면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저도 이제 새끼 손가락 쪽으로 이제 팔꿈치 쪽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위쪽 근육만 사용하다 보면 자꾸 이쪽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게 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방법을 아시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치료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손바닥에 이이 이 당수 부분 있죠. 여기 당수 부분이거든요. 이 당수 부분에 이,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과 이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이쪽 라인.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힘을 주고. 자, 이쪽 라인에 힘을 주고.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어, 화면이 잘안 나오네요. 음.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눌러봅니다. 지그시. 어, 이 보이십니까? 자, 이렇게, 새끼 손가락과 네 번째 소, 손을 이렇게 들면서 또 이렇게 눌러보고, 지그시 눌러보고, 또 혹은, 어, 이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쥐고, 이 방수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책상에 있으면 이렇게 팔꿈치를 이렇게 들은 주먹에다가 힘을 주고 팔꿈치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약간 주먹을 손등 쪽으로 약간 돌리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혹은 주먹을 손등반, 어, 손등이 아래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 이건 조금 강한 방법이요 그죠 어. 또 어떤 방법이 있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바깥에 이제 집이나 빌딩 같은 데 건물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계단 같은 데 나가면 이렇게 이제 핸드레일이 있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가로 핸드레일이 손을 잡고 이동하는 게그 그걸 지탱하기 해 위해서 세로로 이렇게 쇠 막대기처럼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박혀있는 봉이 있어요 그 봉을 이내 새끼 손가락으로 네 번째 손가락에 꼭 이렇게 주먹을 쥐는데 자 주먹을 쥐는데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힘이 조금 더 들어가게 그죠? 어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힘이 주로 좀 많이 들어가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요런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팔을 자, 자, 체중을 실어서 끝까지 이렇게 당겼다가 천천히 놓는 거예요 끝까지 당겼다가 천천히 놓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 그 아그으픈 쪽을 그러니까 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또 금방 또 치료가 됩니다. 빨리 치료하고 싶으면 1뭐 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한, 한 대여섯 번씩 뭐 많으면 한열번 정도 이렇게 씩씩 잡아당겨주면 또 이쪽 라인에 피가 꽉 차면서 금방 어, 해결이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동하시다 보면 구독자 여러분들이 운동하시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어깨 통증이나 손가락 통증이나 발꿈치 통증이나 뭐 하여튼 목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셨다가 어, 빨리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요 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